위에 <웃음> 놀리지 말고 <웃음> 그렇죠 거기다 주세요 주문해요 주세요 약코 아니 머리 위에 <웃음> 손들지 말고 <웃음> 주문해요 달라고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메달 이리... 수저 <웃음> 아니, 지에다 쓰셔 넣지 말고. 네, 네, 네. <웃음> <심각해>. 그그 <그들이. 하지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지 말라, 이거 데이크 들어간다. 이뻐, 열 녀라 주인 나 오라. 이래 안되 겠다. 이 가게 주인 나와 사장 어딨어? 여기요 사장님이에요. 사장님. 사장님이에요. 여기 사장님이 g 요 우리 사장님이 n 요 y s a 사장님이에요. me. s a d d l 사장이 me. s 사 <웃음> 어, d l 해 n g me. s 이 d d l i n g me. Saddling me. s a d d 봐 i n g me. s a d d l 가고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아, <쫌> <fulfilled. 놀린> <웃음> 공포겠다. 이포 보여 가지고 데 이거.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기 <놀린> 근데 카페가 요 <놀린> <놀린> <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놀린> <놀린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아니요. 아니요>,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이거 매드같이 가니고 영화식 미드래그 매드 거의, 거의 깡패 수는데 주인님 먹었으면 돈을 내셔야죠. 주인님 주셨으면 돈, 돈, 돈 내놔셔요. 쥐님. 돈 주셔야죠. 주님 돈, <웃음> 돈 주셔야죠. 돈 주셔야죠 어디 또 망하세요 주인님. 주님 돈 주셔야죠. 돈 주셔야죠 주인님. 돈못 줘. <웃음> 사장님! 돈 안준답니다. 음식 처먹고 음식을 드셔놓고 안되겠네 돈 뭐죠? 오늘은... 사장님 오늘 요우탕인가요 오늘 요우탕인가봐요 오늘 배에 든든하겠는데요? 돈 뭐죠? 엄마가 탈주했다. 탈주했다. 탈주했다. 저녁은 요구방. 여우고기 여우고기 여우고기 숯불에구운 고기 뱁새가 먹는 여우고기 어떤 맛일까요? <웃음> 우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뱁새가 먹는 여우고기 어떤 맛일까요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,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진짜 이거 메이드까스 어? 넣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비니 저기 메이트 카페 때 썼네요. 어떻습니까? 아, 끔찍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취이에요전돈안 <웃음> 내고 도망가면. 어, 다 어, 탈출했다. 진짜. 어, 진짜 탈출했다. 여우가. 아, 재밌다. <웃음> 사장님, 여우가 탈출했어요. 우리, 오늘 굶해야되나봐요또예여가 탈출했어 오늘.. 어떡하죠? 우리 오늘 저녁 모어야되나봐 어? 어.. 스이크 하나 주세요 알았다 좀만 기다리봐라 <웃음> 왜.. 왜, 왜, 왜, 왜, 왜 뒤에다 올려놔야지 영상 여기 메이드 무서워요 <웃음> 여기 메이드 무서워 잠만 여기 지금 자막구가 식탁을 반을 먹었는데 내로 먹었는데. 염. 어. 잠만 먹겠네. 어 잠만 먹어 너무 붙어 있다. 임기미 이미 먹혀 있어. 먹혀 있어요. 벌써 배속로 들어간 것이오. 염. <웃음> 아 스테이크다. 염. 염저기야저기야 <웃음> 맛있게 무라. 네, 잘 먹겠습니다. 팔이 안 올라가죠. <웃음> 팔리안 팔이... <웃음> 팔이... <웃음> 팔이... 팔이 올라가죠. 리안올라가안 올라가죠. 안이한가죠나안다 나도 하나 리안나라가죠 헐리 안 주이님 이 새끼는 나보다 역겨워 다울링 <웃음> <웃음> 그래 이야 메뉴판 갖고 <웃음> 아무거나 주문해 주십시오주인님 오므라이스랑 그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감자탕 가져와 감자탕 없습니다 주인님넌무 <웃음> 꺼져 요하르페라도주시네요이 <웃음> <억살이야. 웃음> <웃음> 달링을 떠올리면 감자탕을 만듭니다. 달링을 위한 춤을 추겠습니다. 딸 우리 이래서 아무거나 가져, 아무거나. 알았습니다. 달리는 동안 달링을 위한 춤을. 너좀 부담스러운데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돼? 야딸리 오케이. 딸링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. 난 오므라이스 실화 미친 놈아. 난 좋아해. 맞습니다. 엄마레스 나왔습니다 아니, 그, 전 그, 전니하 아니, 그, 하니 그, 아니, 이 아니, 그, 그, 아이 아니, 그, 아니, 그, 아 아니, 그, 아니, 그, 아니, 아니, 그, 아니, 니 아니, 그, 니 그, 니 그, 아니, 그, 아다 아니, 그, 니 아, 야 m 무 m 생기네 너무 my, m 이 m 이 my, m 번째 y m 번째 y my, m 다 my, my, my, my, my, my, my, my, my, my, my, 아, 건 아니야? 저건 아니야? 저거 아건 아니야? 저거 아니 아니야? 아니야? 거 아니야? 아, 그럼 아니야? 아니야? 저거 니다이거 아니야? 저거 니거아 오이 오이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아니아아 점포개 소아원이고... 전투전 본거못 들었어. <웃음> 오, 오... 이... 어... 그... 야 네가 전원 사람이랑 다니니까 네가 또더 이상해지지. 아, 약간... 너 처음 봤을 땐 정상이었어. 뭘가 아니야, 약혼 누나... 아까부터 말이 심하시네요 이거는 진지충이도 아니든 그냥... 빡 치는 게 당연하거든요? <웃음>